몽키 테니스 4탄, 3탄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 질문은, 어, 상대방이 공을 낮게 깔아쳤을 때,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저희 해결사가 또 해결을 해 드려야 되니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게임 중에 상대편이 뒤에서 스트로크를 칠 때도 있을 것이고 상대편이 발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높은 공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상저 중급자 이상 상급자로 넘어가면 스트로크에서도 슬라이스 그 다음에 발리는 또 슬라이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낮게 깔리는 공들이 많겠죠 낮게 깔리는 공들에 대해서는 저번 몽키 해결사 3탄에서 높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에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높은 공을 칠 때는 라켓면을 이렇게 세워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미들은 이렇게 중간을 쓰시고 낮은 공이 오면 내가 여기서 이 라켓을 가로의 모양보다는 밑으로 다운을 시켜서 옆에서 보시면 내가 이 라켓을 가로로 쓰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다운을 시켜서 공을 내가 조금 더 컨택을 하는 게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중급자 이상 분들과 상급자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낮은 공들이 평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초 태린이나 초보자 분들까지 내려가시면 내가 평소에 이제 배웠는 타점 자체가 여기서 허리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허리에서 배운 상태로 내가 이걸 공을 뭐 코치님이나 뭐 다른 분들 잘 치시는 분들이 자세를 낮추라고 하면 같이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내려가면 내가 스윙하는 이 궤도가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면서 이 가로의 모양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뒤에서부터 다운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밑에서 공을 조금 더끌어내는거예요 근데 끌어내는데 옆에서 보시면 이게 평소에는 이미들의정도의 평소에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공의 높이에서는 내가 공을 컨택을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 공이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면 내가 이공 자체를 라켓을 눕혀서 공의 조금 오른쪽 면을 컨택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더 긁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낮은 공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화이트 몽키 입니다 음. Hey. Okay. Hmm. Hey. Okay. 자 요렇게 보신 거와 같이 내가 이거를 공을 자 조금 중간에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낮은 공을 처리를 할때 내가 요렇게 자제샷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로 치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가 이 낮은 거를 컨택을 해서 내가 자 여기서 경기 운영이 들어간다면 내가 이 낮은 거를 컨택을 해서 앵글을 칠 것인가 아니면 센터를 칠 것인가 그리고 이 내가 낮게 오는 것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물러나서 내가 로브를 들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선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을 경기를 할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더 설명하자면 당연히 낮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나 이런 것들은 뒷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조건 다운이 돼야 돼요 다운이 된 상태에서 라켓 헤드도 충분히 다운되고 이 레깅이 확실히 된 상태가 돼야 내가 여기서 헤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몽키 테니스에서 나왔던 이 리버스 포핸드 리버스 포핸드를 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라켓이 돌아와서 어깨선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몽키 해결사 사탄도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과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잘 해결이 되셨는지 자 댓글을 조금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만감부만감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